웰컴 투컴패니 오브 o c 컴패 p 니 오브 히어로 캄니 오브 54사라졌다왜 하나 사라졌다 다시 뭐지 왜 사라졌지 오십 서컴패니오 오브 히어로 오브 히어 오브 히어입니다 DR 067 5 4다 o m p a n 54 54 54 54 54 54지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오십사. 게임이 시작됩니다. 칠, 육, 오, 사다. <웃음> 오. 게임이 오초사초 후에 시작됩니다. 오초사초. <웃음> 게임이 오십사초 후에 시작됩니다. 오초사초 후에 시작됩니다. 오초사초. 오십사초. 오초십초사초. 오십사초. 야 이거 듣떻게 했더라? 음, 야 이거 일단 시작은 전 막사를 지면 어 그래 그래 이거 시작은 음. 기지 건설에 있었나? 아 맞다 어. 웹감트 카파니오브 53자 공병 빨리 지어라 막사를 얘 공병 3명 투입하면 더 빨라지나? 어? 공병을 추가 투입하면 더 빨라지긴 하지 오이지건설 나는 연료를 구해라 일단 어느정도 여유가 되고 나면 가르쳐주고 싶은데 여유가 될 때쯤이면은 음. 일단 그거 지었다 애가 응 음. 그럼 거기서 하나 생산하면 집에서또 공변 생산해야지 응 음. 으악! 병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으악. 그리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먹어야지 여기. 네. 점을 안 먹... 아 맞다. 기억났다. 기본적으로 병력이라고 표시되는 차에서는 네랄과 같이 가... 음. 늦게 충원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54.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나오는 숫자는 물량적 우세를 힘입... 힘이... 동의다. 핸디게리어, 티치자리어 레츠고 이가더포이 으악, 소총수가 뭐야? 소총수는 소총수입니다, 소총수아 얘네, 얘네 가자, 소총수 Keep 가자, 54그 다음에 막사 하나 더 지어야 되나? 아니, 막사는 하나로도 충분하다. 여기서는 대부분, 뭐 거의 못... 모... 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화기 조병창을 만든다. 아니, 그건 아니... 그거는 막사 지으면 그건 안 간다. 아, 진짜? 어. 둘중 마... 하나만 선택해서 초반에 올린다. 망했다. 지금 일단... 하면 되지. 캔슬해요. 맞네. 그럼 모 클릭하고 캔슬하면 그렇게 되지. <웃음> 이건 박살내는데 그냥. <웃음> <웃음> <웃음> We got t h e fire! 보급창을 아, 만들겠다. 그래, 좋은 선택이다. 야, 가스가 없다. 그러니면서 가스를 희득해야지. 야, 여기, 요, 점령해야지. 가스. 오케이, 여기 간다. 저격? 간다. 저격? 저격이라고. 간다. 이 씨바가. 오, 십래왜 시방과... 저격 있나? 저격수가 하나 있네 어디? 저 하나 있네 저 끝에 54도 있나 혹시? 아씨 사라졌네 됐다 먹는다 아씨 근데 저격수가 있을 줄은 몰랐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거점 확보 시작부터 저격수가 쳐 튀어나올 줄이야 사악한 새끼들 저격수 말고 54도 튀어나왔다. 또 저격, 미친놈. 아. 의, 의무대 만들까? 보급창 만들까? 보급창 먼저 만들어라. 야, 아, 가스가 모자라다. 39밖에 없다, 아직. 그 다음에 요기를 먹겠다. 여기 계속 먹으면 되지. 거점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 48 됐다. 보급창을 지을 수 있다. 이제 <목소리> 역시 상대가 쉬움이라고 그런 것좀등신스럽다 <목소리>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 들어가면 죽는 거 이제 죽는 거 이제 죽는 거 이제. 일단 들어간다 무브 맨 설마 안죽겠지 참고로 유닛을 클릭한 채 T를 누르 음. T를 누르면 좋은 일이 벌어질거 뭐? 왜? 보병을 클릭한 채 T를 누르면 좋은 일이 벌어져 어? 뭐 하는 거야? T T? 퇴각 어네니 집으로, 니네 집으로 즉시 병력을 택시키는데 태... 도망치는 도중에 얻어맞아서 주... 죽을 수도 있지 가다가 죽을 수 있어 근데 안 얻어맞으면 된다는 기적인 논리를 쓸수 있어 이 혹시 인력 남나? 응 음. 인형 나오면 저기다가 200원짜리 이거 집합 장소 디다 찍더라. 그거 그냥 오 클릭하면 찍힌다. 아니 그거 고정. 고정? 어. 무슨 소리? 이거 얘네들 이거 군인 있잖아, 병력 있잖아. 집합 어. 장소 못 찍나? 퇴각할 때 집합 장소? 어. 아니, 까 그러니까 그, 생성될 때. 아, 집결지 생성될 있네. 집... 어, 그냥 우클릭하면 나오는데, 거 아, Y나 고클릭 아, 여기 있네, 집결지. 어, 아니면 우클릭이다. 아, y 아니면 우클릭이다. 오케이, Y다, Y. 야, 18명 있는데 뭐 할까, 이제? 그걸로, 그걸로, 요, 여기 10원짜리 있다, 얘가. 응. 음. 요거에다가 뚜껑 씌워라, 200원짜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여기. 여기 앞에, 이쪽에 방어선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오면 움운드 요놈은 요로 보내자. 아, 연료가 부족하다. 뚜껑은 어떻게 씌워? 뚜껑은? 그 건설칸 봄그 건설칸 봄이 있을걸야 그거 보, 그거 공병 보내면 되나? 공병 공병이 하면 더 빨리 진다 아 진짜 공병이 좀더 빨리 진다 그럼 야전 장애물 설치 아이씨발. 어, 관측소인데 어 관측소지 관측소가 200원 짜리 뚜껑이라고 불리 아 진짜 뚜껑이.. 아 그렇네 지금거점에다가 뚜껑 하나 씌운다 보면 돼괜찮대야 24명.. 야 이게 30명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금방 짓겠지 우르르 뭉쳐면더 빨리 짓긴 하는데 좀비율적이지공병또 뽑고 애들 보인다, 야. 빨갱이다. 올 팀. 빨갱이 치면 되나, 이제? 빨갱이 뭐가지 뜯어버려라, 아주. 어. 빨... 빨갱이, 일로와! 빨갱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는다, 먹는다. 이 관측소 업그레이드하면 좋나? 어? 어 그거 업그레이드해서 씌우면은 상대는 그거를 부술때 그게 있는 동안에는 자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의 두배로 자원이 두배로 불어서 계속 들어온다 어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난다 일 터졌는데 도망가 놈 하나 잡겠다고 계속 쫓아가고 <웃음> 아 진짜 원래 요 정도는 저렇게 밀리면 태각 보통 시우인공지능에서그 대체 몇 명인가 여기 move your ass 어 uh. all right move 오케이, okay. 너희들 와서. Always oh, 야, 기관총 진지는 어떻게 박으면 돼? 기관총 진지는 그냥, 그, 거 클릭해가지고, 버튼, 클릭해가지고 박는 건데. 음. 음. 자리는 잘 잡아야지. 보면은 그 자리가, 때린, 그래. 때리는 반향이 있고, 안 때리는 반향이 있고든 으악, 뒤에 터졌다, 여기서. 지뢰가 터지면 운이 없는 것이다 보병 중대에 올려도 되겠지? 어 보통은 보병 중대오 올리는게 막 많... <웃음> 그렇게 뭉쳐있지 마라 그러면 박격포같은거 얻어먹고 응. 사방으로 산게해라터뜨놔야 안돼 <웃음> 이동할때 기왕이 안붙어있는게 좋다 주축 그 점수 떨어졌는데 어.. 축배를 불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것은 전차 공장이다 니 보병 중대 가면 전차는 하지 마라 주왕님.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어, 할까 이것만 보병... 할까 보병 중대는 음. 전차 가지 말고 차량기지 지어가지고 오히려 음. 보병을 지원해 줄수 있는 역할을 병력 병역... 맞지 맞지. 그게 나왔겠지. 어. 으악.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소총수들이 이제 야전 장애물설치하 응. 음. 그러면 이제 소총들과는 소총 소청... 빠르게 진 자연 그냥 보병들이 버틸 수 있는 모래 샌드백 같은 거 설치하면서 음. 작게 작게 진지를 만들어서 지연전. 으악. 어? 뭐야? 아몇명 죽었지? 맞다 나. 야 그.. 야, 야. 보비... 야 그렇게 뭉쳐다지 말아니까. 아잠깐만나딴거아 차량 기지 지어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돌려놓고 죽진 않았는데 아 야, 죽진 않는데 박격포 들고 오면 니뭐 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걸 좀 나눠서 들고 가자. 다, 한 분대씩, 한 분대씩 다 퍼트려놔야 돼. 안 그러면은, 박격보 한발 맞고, 분대 두세개가 한 번에 싹 사라지거든. 오케이, 어, 그럼 분대 나눠서 보내야겠다. 어. 네, 한 분대씩. 자, 여기일 간다. 야, 이거, 방, 이거, 방벽 있다, 해가지고 응. 이 작은 방벽 앞에 애들 세워놓으면 파란 방, 색깔 방벽. 야상대 바뀌어 보는데어아 괜찮다 네명밖에안 죽었다 아이 그렇게 죽는 거 자체가 엄청난 손해라니까 으아 안돼 잠깐만 여기다 일단 뚜껑을 씌울 거다 나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빨갱이 새끼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너네들철수다 일단 별은 먹었다 나중에 또 뺏기면 다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음. 아 나는 뭔가 가르치는 걸 못해가지고 어떻게 understood. 됐어 너희들 대각이다 아 그래 t 버튼 이거 편하더라구 T는 슬리이 앞으로도 종종 생길거 야 이거 건물 옆에 붙어있지 말고 방벽 응요 음. 앞에 방벽에 앉으세요 오케이 아니면 그냥 빼든가 근데 다 뺐다 다문제다 다 뺐다 아니 저 위에 위에 위에 또 있나 아안 뺀거 있어 아 얘네들 안 뺀게 있다 어, 아쉽지만 네. 오예, 이리도 언제 요까지 갔지? 일단 조식이 대가리를다뜯어버 거를 난불러야겠다 난 n d you're sleeping. Let's, go. On, Let's go. go. Let's go. Ooh, right, good luck, p a 그냥은 안 써도 된다. 니네 장갑차 할 거가. 장갑. 상대가 장갑차를 끌고 나오셨네. 어디인데 끌고 나왔네. 그럴 줄 알았다. 거기서 좀 조져도 될까, 나도. 심지어 MG 포리트까지 끌고. 차 뽑아 네 장갑차에다 저거 전차다. 아, 이, 전차네. 어 전차 보아네 장갑차란다. 이씨 이다 부순다. Enemy u n 와 밖에 보이네. 저, 같이 부술까? 으아! 야, 저 장갑차 어째 터지나? 으아, 간다, 간다, 간다. 어퍼 뿌라. 어퍼 뿌라. 같이 부서도 되나? 어, 상관은 없다. 다만, 저걸 죽이려면은, 좀더 확실한 대전차가 필요하고, 전멸 이놈 체력이 얼마인데 전, 전체적으로 전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 내가 이거를 지금 전차를 막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린 지금 보병으로 밀어야 돼 보병으로 한번 밀어볼게 그리고 대전차포 뽑아라 오케이 대전차포 배치만 잘해두면 전차 킬러 오오 케이해보겠어 물론 배치를 잘해야 한다는 거지 걔들이 하도 늘어가지고 아, 그건 인정. 진짜 어마무지하게 느리거든, 걔들은. 밥 먹었다. 저 벙커, 저 벙커 새끼는 내가리 찍어버려. 와, 여기 바뀌어보자. 난리 났는데. 아씨, 중간 연료 했좀 뺏기겠다. 귀찮 듯이 일단 게임 자체는 이길 거거든 우리가 응. 저별별뜬더 먹어도 되나? 어 다시 먹을 수 있으면 먹으면 된다 부숴 부숴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는 잘확인해 항상 응. 야 저쪽에 포 쏘는 거 니가 혹시 Unit down. h e r e we h e a e n i t on the ground. 야니 네 병력 여기 다 모여있다 어디? 어 글로 다 모아놨다 일부러 여기 모아놔봐야 좋을 거 없다 니는 니거대로 네 움직여야지 이 빼.. 이거 잠시 빼두고 자원 좀먹을라구나 等会儿 됐다. <목소리도> 안갔어 기본적으로 COH는 상대하고 싸울 때 전선 유지라는 걸할줄 아. 음. 최소한 최소한의 방어병력을 두고 일정한 전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싸. 그 위치를 사수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음. 나를 보면 여기 딱 자리 잡고 여기서 알받고 있다 이거 둘다. 어. 이런 식으로 알받고 간단한 요새 요새 같은 걸 구축하면서. 방... 오케이 근데 이거 우리가 유리할 때 이렇게 방어 요새를 구축한다는 말이 되는 거지 음. 우리가 유리하지 않으면은 요새 구축도 하지도 못하고 말려서 뒤질 수도 있거든 음 이제 전설 대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고경준대, 공수준대, 기갑준대 같은 요런 테크트리를 하나 찍고 계속 상대를 몰아붙여야 돼 음, 일단 이겼는데 이기긴 이겼지, 지금. 왜냐면은, 내가 처음, 내가 처음부터 이거 거점 두 개를 먹고 애를 계속 쪼았고. 음. 그러니까 지금은 돌격할 때가 됐다. 마무리 기념이다. 다쪼어버리겠어 싹쓸어 버려. 그... <웃음> 일단 이거 우리 걸로 만들고. <웃음> 와 야. 왜? 여기 대전차포 보이지? 음. 응. 저런 거 전차가 잘못 맞으면 체력이 고갈당 한, 한 방. 저런 거 잘못 스치면 체력이 한방이 나가거든. 음. 응. 승리것 것도... 좀. 일단 우리는 승리를 맛볼 차례야. 없다. 지금 나는 그냥 아예 관광을 시키고 있다. 나 봐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관광. <웃음> 와 재밌겠다. 일로 와 너도 할수 있을 풀지에서 부수는 것게 <거꽤> 재밌겠다. 무지이아안 <웃음> 불진이... 죽는다. 안돼 끝났다 이었다 전장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초토화됐는지 보자 음, 참고 여기에 위님의 왼쪽 밑에 있다 얘가어그 위에 파란색 화살표 큰거 보이나 버튼 어 그거 눌러봐. 와, 이게 전술 지도라는 거거든. 음. 여기서 병력을 클릭한 다음에 음. 드래그나 아니면 클릭해가지고 을 병력을 클릭한다 음 우클릭으로 간단한 명령을 내릴 수. 어. 이동 이동이나 점령 그냥 그런 건 그런 거 정도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음. 그래도 세, 세세하게 공격이나 뭐립리아 그렇네. 해야, 어. 오. 그리고 저핑찍기도 편하지 저걸로 찍. 어 응와꽤 음. 좋다 이거 방학달나왔다자 다시 해볼래? 자 지금 몇 분이냐? 모르지 15분? 한판더 해도 되겠는데